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주도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가면 더 좋은 여행지입니다 저도 아이들과 다녀왔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체험하고 즐기고 왔던 곳이라서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다이나믹 메이지 제주하고요 아프리카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 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첫 번째는 다이나믹 메이즈 제주입니다 다이나믹 메이즈 제주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권영로 264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패키지 요금 기준 19,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데요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입니다 먼저 다이나믹 메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다이나믹 메이지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인데요 미로 속에서 차원을 넘나들면서 역동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익사이팅 프로그램으로 서로 협동해서 장애물을 뛰어넘고요 순발력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는 테마파크입니다 다이나믹 메이지 제주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에피소드3 화산섬의 비밀과 레벨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피소드3 화산섬의 비밀은 화산섬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미션을 클리어해가는 것이고요 레벨2는 누가 빠르게 미션을 클리어하는지 시간을 다투는 게임입니다 먼저 에피소드3 화산섬의 비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에피소드3 화산섬의 비밀은 노란색 팀하고 화란색 팀이 동시에 입장해서 경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같은 팀으로 도전했습니다 서로 협동하면서 도와줘야 빠르게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처음 코스는 어둡고 닫혀있는 미로에서 탈출해야 하는 미션인데요 다음에는 거울 미로가 나옵니다 거울이라서 길을 제대로 찾기가 힘들어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철봉에 매달리는 미션도 있어서 어느 정도 체력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같은 카드를 찾는 게임인데요 체력만 쓰는 게 아니라 기억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카드를 모두 맞춰야 다음 코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는 같은 버튼 색을 누르는 미션이었는데 제한시간 내에 같은 색의 버튼을 누르는 미션인데요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제가 누르고요 낮은 곳에 있는 버튼은 아이들이 눌러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 탈출하는 미션을 통과하면 골렘의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곳에서는 공을 구멍에 넣어서 점수를 채우는 미션인데요 아 이거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같이 던졌는데 미션이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테이지는 블록을 두드려서 점수를 채워야 하는데요. 신나게 두드리면 점수가 올라가서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중간에는 사진 찍는 것도 있는데요. 별관에서 나온 사진을 보고 사진을 출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각 미션마다 미션을 풀어가는 것도 재미있는데 미션 사이에 이동하는 것도 정말 재밌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 장애물을 통과하면 에피소드 3 화산섬의 비밀의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방탈출 게임 같은 걸로 보면 안되는게 미션을 하고 왔더니 정말 땀이 한바가지 나더라고요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순발력도 발휘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는 잠깐 좀 쉬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바로 레벨2를 도전하자고 해서 바로 끌려갔습니다 레벨2는 12개 코스로 구성된 기록 미션인데요 각 미션마다 팔찌를 접촉하고 미션을 클리어해가는 건데요 끝나고 나의 기록을 볼수 있고 상위권 분들의 점수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벨2의 첫 코스는 불이 켜지는 버튼을 빠르게 누르는 미션인데요 아, 아이들에게는 조금 높은 버튼도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션은 짐볼을 던져서 골대에 넣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볼풀을 지나서 다음 코스로 가야 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빠르게 가야 합니다 각 코스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설명을 보면서 미션을 클리어하면 되는데요 어른들에게는 조금 조금 미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코스인 해몽미로를 통과하면 팔찌를 접촉해서 최종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나와서 기록을 확인하면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아이들이 또 하자고 해서 한번더 끌려갔다 왔는데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협동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더 즐겁더라고요. 별관에 가면 음료수로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고요. 간단하게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실내 익사이팅 프로그램 다이나믹 메이즈 제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들과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두 번째는 아프리카 박물관입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은 제주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4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만원 어린이 8천원의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요 사실 아프리카 박물관은 중문에 있다 보니까 오며가며 봤었던 곳인데요 이번에 드디어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상당히 특이하게 되어있는데 아프리카 동물들이 입구에서부터 맞이해주고 있고요 박물관은 아프리카 말리공화국 제네 대사원의 모티브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프리카 말리공화국 제네 대사원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최대 규모의 진흙 건축물이고요 아, 이슬람 사원이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은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에 들어서면 정말 독특한 조형물들이 서 있는데요 코몬드라고도 불리는 코뿔새상인데요 이 코뿔새는 사아프리카 신화 속 동물인데 질병이나 재앙 가뭄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1층에는 패밀리 사파리 파크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처럼 꾸며놓은 곳에서 사파리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파리 여행 안내서를 보면서 미션을 수행해도 좋고요. 패밀리 사파리 파크의 동물들은 실제 동물들은 아니지만 각 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전시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보면서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 간단하게 아프리카를 알아갈 준비를 했다면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아, 2층에는 상설 전시실이 있는 곳이라서 볼거리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곳이고 실제로 가보기 참 쉽지 않은 곳이라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기 쉽지 않은데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하고 아프리카의 역사나 아프리카의 신화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들어왔던 건물인 말리공화국 제네 대사원의 멋진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형태의 유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알아갈 수 없을까 하고 문의드려보니까 도슨트 해설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아프리카 박물관에 왔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자 해가지고 도슨트 해설을 요청해서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 교육사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역시나 그냥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고 깊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이들도 집중해서 설명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마사이 극장에서는 마사이족에 대한 영상도 볼수 있었습니다. 도슨트 해설이 좋았던 게 깊이 있는 설명도 좋았지만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질문도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도도 끌어 주시더라고요. 무료로 도슨트 해설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도슨트 해설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설 전시실에는 아프리카의 샤머니즘에 대해서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냥 봐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2층에서 정말 재미있었던 곳은 가면이었는데요. 이게 가면인가 싶을 법한 모양의 가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면들은 얼굴에 쓰는 가면뿐만이 아니고요. 어깨에 쓰는 가면도 있고요. 화려하고 다양한 가면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생활도구에 대해서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아프리카의 다양한 악기들도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프리카 왕실의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왕국과 왕실에서 사용했던 작품들이었는데 크기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큰 조각 작품들이었습니다. 전시실 안쪽에만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도에도 다양한 작품들하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유물의 재료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에서는 미디어 파사드도 볼수 있었는데 킹덤 오브 아프리카라는 미디어 파사드 작품이 알록달록하면서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기획전시 리빙컬러가 전시 중이었는데요 아프리카 의 일상 곳곳에 스미듯이 녹아져 있는 예술과 감성 그리고 아프리카만의 색감을 보여주는 아프리카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정말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컬러가 떠오르는데 기획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체험 교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여기에, 네, 짐바브에, 우장 미크라는 나라에서 주로 만들어져 있고요. 3000년부터 존재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도 볼수 있는 마라카스라든지 칼림바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데요 아프리카 대륙 가나의 아딩크라 상징 문양을 활용해서 나만의 마라카스를 만드는 체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워낙에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만들더라고요 아프리카 박물관을 다녀오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많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얻어오는 것이 많으니까요 아이들과 같이 제주도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아프리카 박물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가면 더 좋은 제주도 여행지 두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